이유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신이 되어서 자연재해로 아주 나쁜 인간들을 사람들을 혼내켜 줄 거예요 이유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 내가 신이 되고 싶어 나도 내가,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느님 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못생긴 사람은 천벌이 내려줄 거야 나나나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다! <웃음> <웃음> 아주 못생긴 사람은 큰 천벌을 내려줄 거야 <웃음> 어, 그럼 난 음. 평생 죄가 없네 <웃음> 나 영원히 살겠다 야, 진짜. 저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구만 저기는 못생긴 사람이 사는 마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헉, <웃음> 신이 일어났대 야, 못생긴 사람한테 주는 오. 큰 큰 벌이다 수나미다! 위로 올라가! 어 잠깐만! 나! 수나미다! 어디로? 수나미! 수나미! 이쪽 위아래요 오래! 어때 얘들아 어때? 오, 무서워! 정신 못 차리겠지? 왜 하늘에서 단파시라도 떨어뜨려보던가? 그래 너는 <웃음> 미은 맛있는 아 뜨거! 아뜨 아, 반성비야, 얘들아. 여기, 마, 여기에, 맛있다. 여기에 모승이네가 이집 안에 들어가 있네? 어, 어, 여러분! <웃음> 눈앞에서 <웃음> 리아가 죽었어! 리아, 컷. 컷. 아, 이 산성비에 아직... 오염된 건물에 묻어도 죽는다고? 이번에는 사막에서 온 모래 폭풍이야. 어때고어때고어때고어때고 어때? 어! 어! 어! 네! 정신 못 차리겠지? 댕댕이도 꽤나 못생겼네. <웃음> 자, 오케이. 다 죽였다. 예! 네. 구독. 나. 난 신이 나. 안 됐으면 좋겠어. 나, 나, 나? 나. 어? 나! 안미호가 어? <웃음> 신이 됐다고? 얘들아. 이번 신은 헤라클레스인가 봐. <웃음> <웃음>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디가음 소리가 굉장히 전투의 아같았어 야야 어디가 안전해? <웃음> 내가 볼 때는 여기야 이 관람차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와 저거 뭐야? 왜그럼 화산 폭발 간다. 야 뭐야? 화산이 있어 옆에. 와, 와 다음 무너진다. 다음 <웃음> 무너졌어. 야 이거 뭐야 우리 놀러와면 화산이 폭발해 이럴 수가 있나? 저기 오. 하느님 신님제발을 듣고 있다면 저의 제발 살려주세요 용암은 폭발하지 않는가?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냥 지진같은거네 화산 거네. 별거 없네? 오케 이 번개, 번개 폭풍 이거 내려가야돼 건물 지붕있는대로가 지붕있는대 야아아아아 하하 전부다 피카츄 통구이가 <웃음> 오케이 오 댕댕이 살아나 머지는 어디있나? 나머지는 어디있나? 으 댕댕이. 어디 있나? 으아다 죽었나? 천벌받았어 어? 살았어? 천벌을 받았어 죽었네? 진짜 오! 너는 모든 사람 없앴다! 아, 뭐야 이게 <웃음> 좋아요. 난가? 또다? 또다? 일단 난 아닌 데이 자식들 아주 천벌을 내려주지. <웃음> 어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근데 요. <웃음> 내가 어제 요리를 할줄 몰라. 야 <웃음> 아, 저거 만만한 신이 아닌데. 그래? 악마 아니야? 저건 신이 아니라? 어머 무슨 소리세요? 신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음... 여기... 야 여기 진짜 안전해보인다 어어왜 벽이 어? 초록색이지? 야안전다 여기. 빙글빙글... 어 뭐야! 너 어디 있을까? 여기도 왕나네네아 이쪽에 있네. 아 있네. 어? <웃음> 음. <웃음> 지붕이 녹았어. <웃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것도아너이하찮은인간들은 <너희> <웃음> 여긴 진짜 모른다. 신도 여기는 모른다. 뭐 모를 수 있지. 이거, 이이갑이다 이거, 야거이오케이 여기 있으면 살아왔죠? 어? 좋은데? 좋지, 거기 좋다.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이게 나거든.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웃음> 별거 아니야 <웃음> 버텨. 버텨. 당하는데? <두뇌랑> 버텨. <웃음> 버틸 수 있는 나살수 있어. <웃음> 정말? 아, 여기 진짜 안 좋아. 나 근데. 명당 명당. 와! <웃음> <오하! 웃음> 남았어. 야 구독. 음, 이거 왠지 내가 걸릴 것 같아요. 땅. 어? 어디 뭐? 어떻게 쟤는한 번이 안 걸리냐? 음... 내가 바로 너희 인간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웃음> 그 전에 한번더 <번도> 죽이 한명한 <웃음> 명을... 명을 죽이지 못해서 기회를 한번더 줬나봐. 하찮은 인간들 모두 부숴주지. 신님 처음부터 좀 센신해. 야야 무슨 오, 야. 깜짝이야. 야 뭐야 이거야. 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신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렇게 될게요 와, 진짜로. 죽을 뻔했어. 야 집안에 불타는 코코볼이 다섯 개. <웃음> 우유에 말아먹으면 따뜻해지겠다. <따뜻하게> <웃음> 야 우유 갖아이게 가지. 눈 사태. 사태. 가 일어날 예정이니다 <웃음> <이루와>. 마시멜로 마시멜로. <웃음> 잠깐만! <웃음> 저야 마시멜로우가 떨어져 와 시리얼이야! 야, 와야 와? 뭐야, 와눈다 뜯어봐! 성을! 와. 성을 뿌시고 있어, 눈이! 깔끔하게 치워주고 이제 한번 쓸어볼까? 근데 그거 알아, 신님? 우리 한 명도 안 읽었는데? 음. 진짜 큰일 났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우리, 우리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뭘 죽이겠다는 거지? 구워진 거 <웃음> <것> 같은데? 빼색, <웃음> 빼색어 리아 구워졌어. <웃음> 오케이 리아 탈모 <타이머> 확정. <웃음> <웃음> 저거 마지면 탈모 걸림. 오케이 나 건강. <웃음> 이미 탈모라 아무 생각 없음. <웃음> 그럼 대버리가 되겠네요. <웃음> 아무 타격 없었고. 좋아요. 누가 걸리는지 보고 끝내보자. 니아가 그래. 불쌍하잖아 한번 시켜줘야지 아이 너... 괜찮나 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목소리> 어, <목소리> 오. 오. 그럼 이제 나가볼까? 이제 나갈까? 그래 <목소리> 그래도 좀 놀아줘야겠지? 저는 바다시가 갑니다 짜웃기었나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도록 하면 먼저 화끈한 모래퍼풍 나 이거 들어가야 돼. 뽀붕 뽀붕 모래 뽀붕. 모래 뽀풍은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별거 음, 아니지. 그럼 뭐야? 음. 황사가 심하네. 모래 뽀풍으로 튀김옷을 발라주고. 아, <웃음> 어, 나 살려주라 얘들아, 나 죽는다. 천벌 받으세요. 바삭바삭 큰빵토르에 튀겨진. 아잉. 바삭바삭 크게 바삭 튀겨진 너희들을 이제 튀겨줄 거야. 뭘로? 화끈한 볼케이노 맛으로 튀겨 죽겠다 뭔데? 화산이다 크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화산.. 화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오. 화산은 공중에 있으면 안 맞지롱 바삭바삭하게 튀겨줘라 오.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오맛 집이 다 무너져 하지마 바삭바삭하게 튀겨주었으니까 마지막은 역시 이카심이 필요하겠지. <웃음> <웃음> 무슨 요리하세요? 바로바로 <웃음> 아이스크림이야. 뭔데? 설마? 이건 쉽다. 이건 쉽다. 와. 와 옆에 산큰거 생기는 거 봐. 뭔가. <웃음> 와. 볼링 같아 볼링. 유후 <웃음> 뱅뱅이는 너무 여유로운데? 유후 샤사삭 샤사삭 샤사삭 아쉽쥬? 음. 이거 보고도 피하죠? 보고도 피하죠? 하나도 <웃음> 못 맞췄쥬? <맞혔죠>? 아이스크림 <웃음> 꽁짜쥬? 맛있쥬? <웃음> 이게브자 뭐? 어쨌든 이렇게 신이 그린. 되어서 인간들을 천벌을 내려주는 게임을 만든는데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많이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와요. <목소리> 안녕.